자, 이제부터는 내실을 다질게요. 일단 책장 속에 그 사람들 좀 배치를 합시다. 왜 그러냐면 이 건물도 업계를 시키는데 돌이 필요해요. 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이 면적을 지금 상황에서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려고요. 자, 그리고 지금 나무가 가득 찼기 때문에 그 나무를 써야 돼요. 자, 공성 작업장 있죠? 이거 먼저 지읍시다. 자 여기다 을게요 그리고 15가 되면 집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구수가 늘어나죠. 일단 인구 좀 늘리다가 돌케는 채석장 그 생산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슬롯을 좀 추가할게요. 일단 이렇게 해야 되고 자 그리고 여유가 있을 때 벽을 칠게요. 이렇게 벽 쳐야 돼. 음 이렇게 합시다. 좀 시간이 걸릴텐데 기다려 봅시다.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면 뭔가 답이 나오겠지. 자 됐죠? 업그레이드 시킬게요. 자 인구수도 늘어났죠? 그래요 이제 제재소에도 일할 인구가 생겼고 다시 체크해봅시다. 2, 4, 6, 8, 10, 12, 14, 16 16이죠? 또한 명밖에 안 남았으니까 또 확장을 하긴 해야 돼요. 차근차근 할게요. 이번에는 여기 업그레이드 자집 업그레이드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좀 커졌죠? 나중에는 3층, 3층이 되나? 아마 그럴 거예요. 자, 과거의 집하고 좀 많이 비교해야 되죠? 응, 음, 그래. 자, 이렇게 놓고, 한 명만 더 고용하고, 아니면 여기 먼저 업그레이드 시켜도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돌이 많이 모여야지만, 뭐, 기타적인 건물들도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보니까, 여기를 먼저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침략은 이렇게 돌아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눈치 보면 될것 같아요. 오는 애들만 잡읍시다.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위치 있죠? 이거 바꿀게요. 이게 보니까 두세 불로까지만 커버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중복으로 이렇게 지어질 필요가 없어. 자 아까 전에 이야기한 대로 자채석장 슬롯 확장시키고 여기다 사람 추가했어요. 그 다음엔 또 이제 업그레이드겠죠? 이렇게 놓고 지켜봐야 돼요. 자 이거 완성됐어요. 나름 어우 잠깐만 또 나무가 갑자기 많이 생겼죠? 이럴 땐지어놓긴 해야돼. 자 여기 계속 확장시킬게요. 이렇게 놓고 그 다음번엔 선스톤 이 선스톤 작업장을 업그레이드 시킬게요. 지금 이거 생산량이 더디기 때문에 저희가 증원이라던가 그런 게 쉽지가 않아요. 일단 확인해야 돼요. 거의 다 완성이 됐죠? 그럼 됐고. 자, 지금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이제 음식이 점점 줄어들 거예요. 생산 속도가 줄어들 거기 때문에 음식에 관련된 건물들도 슬롯을 확장시켜야 돼요. 보자. 이렇게 갈 겁니다. 여기 사람들 없으면. 렐레포포인트 이렇게 찍어놓고 여기로 가라. 여기 여기. 그랬으면 좋겠어. 얘들이 눈치 깐거 앞에. 보세요. 이게 난이도가 높아지니까 벌써부터 이렇게 침략을 오죠. 5일밖에 안 됐어요. 거들어 와라, 거들어 와라. 일단 내려갈 수도 있긴 한데, 일단 내비둬 쉴게요. 자, 잘 잡는다. 오케이, 오케이. 잘한다. 자, 얘들은 우리가 끊어주고. 운송하는 사람만 잡으면 돼요. 폭폭, 됐어. 누가 끌래? 어디 끌래? 됐고. 자, 이거는 좀 출혈이 클것 같은데, 뭐 어쩔 수 없죠. 방어나 할게요. 자, 여기서 방어합시다. 자, 파워죽 차! 뭔가, 우리 체력이 안 보이는 것 같다. 그쵸? 이게 뭔가 또 버튼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나중에 좀 확인을 해볼게요. 설마 피가 진짜 안단건 아니겠죠? 그럴 수도 있고요. 자, 아침이 왔어요. 음, 일단, 선스톤. 중요합니다. 이거 먼저 업그레이드 시킬게요. 호잇. 아, 사람들이 없어요. 가용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일단 집을 확장시켜야 될것 같아요. 벽을 좀더 만들게요. 아니면 어디서 침략온지좀 확인해봅시다. 아 잠깐만 이... 이 지역은 좀 오버인데. 일단 막을게요. 막고 여기도 막읍시다. 일단 막고 나서 판단할게요. 이번에 근접 병력 다 죽을 것 같은데. 자 확장. 여기도 확장. 됐어. 업그레이드 시키면 사람들이 많아지겠지. 어, 생산 속도가 좀 많이 더디다. 됐다. 자 이렇게 되면 속도가 좀 올라갈 거예요. 갑자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신경 써야 될게 많죠? 보자 팍팍 오르죠? 500되면 바로 공성기계 만들게요. 그리고 이쪽에다가 타워를 만듭시다. 자인구 배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13아9 11 16. 16. 잠깐만. 그럼 다섯 명 어디 간 거야? 또 이해가 안 되죠? 자, 이거 먼저 업그레이드 시킵시다. 배고프니까. 그래. 쭉쭉 오르고 있죠? 이제 이걸 만들 때가 왔어. 그래요. 빨리 만듭시다. 돌이 모자라니? 오케이. 이걸 만들어서 위에다 올릴 거고 공수도 있죠? 일단 배치를 시킵시다. 여기다 배치를 시키고 어디서 온다고 했지? 아 그러면 이렇게 해야겠네요. 공수를 이쪽으로 보내고 여기다가 공성타워를 만들게요. 그리고 이쪽 막을게요. 막아야 돼. 그리고 이거 없애겠습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머니까 이쪽에서 벌벅을 안하려 그래요. 그래서 여기다가 건설시킬게요. 놀지 말고 일해라. 이쪽에 나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놀고 있죠. 거리가 멀어서 그래. 얘들도 사람이니까. 자 여기다 배치시키면 일할 거예요. 아니 왜또 분위기가 안 좋아? 이거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사람 배치시켜야겠죠? 일단 이렇게 해야 될것 같고. 자 돌이 생길 때마다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만들어네요 오케이. 자 위에다 올리겠습니다. 호잇! 호잇! 아... 사람 지정이 안돼 있어요. 아 슬프네요. 자 다시 해피해졌죠? 이러면 됐고 또 나무 생겼으니까 계속 벽을 만들게요. 자 이렇게 여기도 막고 싶다. 그쵸? 막아야 돼요. 나중에 발리스타랑 좀 섞어서 지어야 될것 같아요. 그쵸? 아니면 얘가 좋나? 잔챙이도 없을 는데 얘가 좋긴 하죠. 자, 여기도 생산속도 올리게 이렇게 배치하고 이쪽도 업그레이드 시키고. 아이고, 돌이 없어요. 됐다. 자, 배치됐습니다. 행복하죠? 그리고 이쪽에다가도 벽을 만들게요. 됐스 그리고 이 아이도 있죠? 만약에 대비해서 나가 있을게요. 자, 너희도 이쪽으로 오고 일단은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버틸 수 있고 잠깐, 또 먹을 게 모자르죠? 어, 그러면 한 배치하고 아, 자유노동자가 부족해요. 집을 먼저 업그레이드 시켜야겠네요. 그쵸? 아무튼 무난하게 잘 흘러가고 있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됐어요. 여기서 태양의 주민이 생겨나면 이쪽에 바로 트브 시켜서 먹거리 문제 해결을 할게요. 그리고 알리스타... 아니 자, 공성기계 눌러도 아, 자원이 없어요. 다음 기회에. 나 아, 이거라도 업그레이드 시켜야지. 자 이렇게 놓고 그 다음번에 3치정 할게요. 와 이거 바깥에서 싸우긴 해야 될것 같아요. 나갑시다. 자소드맨까지 같이 나오시고 나와야 돼. 야, 열심히 싸우시고 어, 어쩔 어수 없어요. 이번엔 사람들 좀 꽤나 많이 죽을 것 같아요. 야 너네 어디가니? 얘들이랑 싸워야지. 그리고 저쪽은 늑대가 컷해주고 컷 됐어. 아이 정도면 됐어. 너네 이쪽으로 들어와. 남은 건 얘네가 잡아줄 거예요 끝났죠? 자 내려와 뭐하니 지금 됐어요. 깔끔하네요. 깔끔하진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전투 끝났고 타향의 줌이 나오고 먹을 것 쪽에 지정하면 먹거리 문제는 일단 해결이 될것 같아요. 뭐 안될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 침략은 어디야? 또 이쪽이죠. 그럼 늑대의 힘을 빌려볼게요. 그리고 이번에 이쪽에서도 공성기계를 만들게요. 그냥 어음 여기다 짓는게 낫겠다. 생산이 커버가 되네요. 그쵸? 250. 이제 더 이상 늘리는 건좀 쉽진 않은 것 같아. 이제 먹는 걸 커버하려면 이제 확장을 할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성벽으로 좀 감쌉시다. 감싸는 게 답이고, 내부적으로는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부활을 시키던가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 그리고 자원 같은 거 저장시킬 수 있게 창고도 만들어 놓고요. 자, 어디 갔지? 창고. 자원. 여기에 창고가 있을 거야. 응? 음? 여기 썼나? 아 여기 썼네요. 일단 이 아이는 여기다 지을게요. 어차피 이쪽에 타워 안 지을 거니까 여기다 지을게요. 딱 맞아가지고 이제 확장하면 안될것 같아. 저번에 이쪽으로 쳐들어왔었기 때문에 여기도 막을게요. 막아야 될것 같아. 막고 대기합시다. 자 그리고 투석기 올릴게요. 오잇. 아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자 근데 선스톤 생산량이 이제 또 많이 내려갔죠.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럼 가만해야 되고 이제 교회를 지을게요. 내부적으로 좀 병력 유지를 해야 되니까 어 만들긴 해야 돼요. 이하인 또 어디다 지으면 좋을까? 근데 사실, 질만한 데가 딱 정해져 있어요. 제가 공간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일단, 여기다 지어야 될것 같아. 이렇게만 유지를 합시다. 자, 이쪽도 왔고요. 오케이. 그리고 얘들 옮길게요. 이렇 옮깁시다. 자, 놀고 있는 아이들 몇 명인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아 사람이 모자르구나. 어 그러면 이거 집 업그레이드 시켜야겠다. 키고 배치를 합시다. 그게 맞는 것 같아. 이래서 안되구나아 이건 좀더 늘려도 될것 같아요. 자 이쪽은 다 업그레이드 끝났고 여기 업그레이드 시키면 음 호잇 좋아. 그리고 이것도 업그레이드 시키고 나중에 한명더 배치 시키고 됐어. 그 남는 나무로 집 하나만 또더 지울게요. 여기다 하나 찍을게요. 다들 어디 갔지? 집 짓느라 그런가? 그러면 야 너네 놀지 말고 이거 해라. 이거 먼저 짓자. 아 지으러 왔네요. 자 이거 하고 업그레이드 한번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 사람 배치 시키고 끝. 가능할 것 같아. 됐다. 자 공성기계 하나만 더 만들고 이번 턴은 쉬어도 될것 같아요. 딱단 감싸면 별일 없겠죠. 10일까지는 버틸 수 있는 것 같아. 원래 대로라면 좀 길게 가져가가지고 막 30일이라던가 무제한으로 플레이하는게 가능할텐데 그럴 때는 뭐 언젠가는 다 돌로 뒤엎겠죠. 아 근데 나번 그 다음번엔 여기가 문제야 여기. 여기가 너무 취약해가지고 야, 늑대의 도움을 받긴 해야 돼요. 이쪽 막으면서. 그리고 만약에 대비해서 그 음식 저장고도 만들어야 돼요. 여기다 붙이자. 응 음, 여기다 지으면 되겠다. 여기 아직도 일꾼이 두명이야 잠깐만. 아, 어, 여유인력 몇명 있을까요? 자 11명, 21명, 24명. 그리고 교회 쪽에 배치시키려고 했는데 왜... 가용인력이 왜 이렇게 없니? 지금 어디 건설하니? 일하니? 자집 업그레이드 시킬게요. 그 외에도 렐리 포인트를 이쪽에다 찍어갈게요. 자 이렇게 놓고 한두 명 고용을 할게요. 그리고 나무 쌓이는 거는 다음 턴에 어떻게 쓸지 고민해봅시다. 을 어차피 이번에는 이쪽으로 오니까 별일 없을 거예요. 어 이건 좀 사람들 좀더 늘려보던가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 요 와 많죠. 이거 너무한데 이거. 이걸로 막을 수 있을까? 솔직히 좀 고민이긴 해요. 자 광역 딜을 넣고 있긴 한데 봐야 될것 같아. 않겠네요, 그렇죠? 과격들을 맞이 맞아가지고 얘들이 금방 녹을 거긴 한데, 어 이거는 좀 무섭죠? 얘를 가지고 시간 끊시다, 시간 끌어야 돼. 됐자 됐죠? 아 방어 잘했어요. 두 대를 짓던가 해야겠다. 그쵸? 왜 근무자가 없지? <웃음> 잠깐만. 이해가 안 되는데? 어, 집을 좀만 더지을게요 집을 좀더 짓고 또 애들이 사기치가 또 많이 떨어져가지고 술집을 좀 만들긴 해야 돼요. 나 여기다 하나 짓고 술집도 짓겠습니다. 여기다 짓게요. 자그 다음에 어디? 음, 늑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죠. 늑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일단 여기다 설치하고 타워도 이쪽에다 지어야겠죠. 일단 이렇게 합시다. 오면서 늑대랑 싸울 동안 우리가 좀 열심히 싸워야 될것 같아. 자, 집은 바로 업그레이드 시킵시다. 됐고, 그삼 생기면 이쪽에다 배치시킬게요. 이렇게 됐어. 좋네. 자, 부활시켜줄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 직남 나무 남아있죠? 어, 아니야. 지금 이제 공성기기 만들어야 돼 아, 또 마이너스가 됐죠. 흐흠, 머리가 아픈데. 자, 이쪽을 구입을 할게요. 구입을 해서 저 영토를 확장합시다. 일단 이거 없애고 여기다가 자원 사냥꾼 오드박을 하나 만들게요. 자, 이렇게 합시다. 자, 부활 열심히 잘하고 있죠? 애들 여러 명 생겼고 그 다음에 이쪽 위에다가 공성기기 올려야 되는데 더 올리겠습니다. 호잇! 타워 하나 더 올릴게요. 여기다 이렇게 하나 더 올리고 이쪽에서 광딜을 쳐야 될것 같아요. 그쵸? 늑대가 탱킹을 해줄 동안 그렇게 해야 되고 여기 사람들또 배치시키고 먹는 게 줄어드니까. 자또 노는 사람을 찾아볼게요. 35명이 안된는데또 어디 간 걸까요? 이해가 안되죠? 일단 먹는 문제는 해결됐고 그래도 집은 좀더 지어야 되고 나중에 이쪽도 제재소를 만들긴 해야 될것 같아요. 음, 여기다 지을게요. 저녁이 되기 전에 목재 500은 모을 수 있겠지 뭐. 어 벌써 다 살렸어? 와우 놀랍네요 그쵸? 얘 놀고 있는 아이들 그냥 다 일해라. 너 뭐하니 지금. 음 이렇게 하면 다섯 명 남고. 자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이쪽에 제재소를 만들게요. 자원들이 너무 많아. 이제 나무 부족하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돼. 아또 금강이 부족합니다. 이것도 없애고. 여기도 구입하고 금강을 지어야겠죠. 슬프네요. 자 이래라. 자, 이렇게라도 나무를 벌어야지 다음번에 여기 때문에 뚫릴 것 같긴 해요. 지금 좀 불안하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이렇게 빨리 키운 거제 업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감안해야 될것 같아요. 집을 좀만 더 짓고 여기 선스톤 작업장에 사람들 투입시키고 그런 답에 벽으로 싸면 끝날 것 같아요. 10일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쭉쭉 올라가죠. 자원들. 그래야 이억이 이걸 믿고 하는 거지 뭐. 자 다시 으쌰으쌰 합시다. 자 원리 만들 수 있겠죠? 좋아요. 행복합니다. 제 나무들이 빨리 생성되고 있어서 좋죠. 나중에 이것까지 먹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일단 혹시 모르니까 여기도 벽을 미리미리 쳐놓을게요. 미리미리 쳐놔야지. 자, 먹을 거 부족하니? 안 부족하죠? 410 410딱 맞아 떨어질 거예요. 한 명만 더 생산되면. 모자르면 여기서 또슬롯더 늘리면 되죠. 이게 한계인 것 같아. 요 자, 올릴게요. 자, 올리고 그... 병사들 이쪽으로 보내겠습니다. 여기도 벽벽 벽. 아이고 비싸다. 여기 애들 일하니 지금? 왜 일을 안해? 자 발속차 두 대를 이용해서 열심히 방어를 할게요. 분명히 얘들 얘랑 싸우러 올 거예요. 그거를 노리고 싸워야겠죠. 자, 쏘세요. 자, 네이더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큰일났네, 이건. 하나 간다. <웃음> 된장. 얘들은 뭐 막아야겠죠? 자, 싸워. 자, 죽여라. 뭐하니 지금? 이거 잡으면 되잖아. 됐고. 여기는 얘들이 알아서 해줄거고. 얘가 문제인데 됐어. 많이 아프 잡았습니다. 앞으로 이틀 남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건 좀 고민해봅시다. 어디로 오니? 와 역시나. 어, 음. 파워를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여기도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만듭시다. 이쪽 맞고아이 큰일 난데, 이거? 나무를 열심히 캡시다. 현재서 방법이 없어. 그리고 공수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좀마련 할게요. 그냥 맞는 것 같아. 여기 얼마니? 450. 그래도 막아야 돼. 막아야 돼. 자 이렇게 막고 이쪽도 막아야 돼요. 그래도 선스톤이라도 좀 빨리 생산되는 게 다행이죠. 이게 만약에 없었으면 저희 공성무기 못 올렸을 거예요. 일단 이쪽에 오늘 할 동안 두 개는 올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난 놀고 있는 사람도 있니? 슬롯 하나 올리고 그래 이렇게 합시다. 자 일단 이쪽 먼저 막겠습니다. 여기 먼저 막고 어, 500 금방 채워질거예요 아, 여긴 기애들 도대체 어디갔니 이거? 여기 막혀서 안하는건가? 이해가 안되죠? 됐어요. 자 만듭시다. 아 이거 너무 필요하죠. 자 생산량이 늘어났으니까 또 집을 업그레이드 시키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그 인...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는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 이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 경사를 좀 만들게요. 일단 이쪽은 아 확장시킬 일이 있겠구나. 여기도 확장시킬 일이 있고 그 여기밖에 답이 없네. 그냥 이쪽에다 지을게요. 여기다 지워놓겠습니다. 그럼 알아서 올라갈 거예요. 아, 하나 배치했어요. 너무 기분 좋아요. 일단은 여기 올라가 있다가 얘들이 어떻게 하는지 좀 보고 판단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도 막아버릴까요? 막아도 될것 같긴 해요. 일단 막읍시다. 어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버티기 시작한 것 같긴 해요.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쉽지가 않네요, 그래도. 여기는 300 필요하고, 이 설마 이렇게 돌아오겠어? 이렇게 돌아오겠어? 아, 그거는 모르죠. 일단 얘네들 밖에 빼놓을게요. 빼놓고 나서 판단합시다. 그리고, 어, 이런 거는 업그레이드 시켜도 될것 같아요. 업그레이드 시키면 효율성이 올라가니까 괜찮겠죠? 아, 나무 벌써 다뱉니왜배고 있지? 아, 공성기계 하나만 더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지 돌이 남아도니까 여기도 업그레이드 시킬게요. 자, 이렇게 하고. 좀만 기다립시다. 여기도 돌벽을 만들까, 그냥? 어, 고민이죠. 일단 이거 생산량을 늘려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늘려놓고. 지금 집은 두개더질수 있어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다 하나 지어놓읍시다. 아, 이거 못 만들겠네. 슬프네요. 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일단은 여기를 돌벽을 깨게드 시키고 이제 돌이 남아도니까 일단 이렇게 하고 자 바로 만듭시다. 가능할 것 같아. 광클릭 됐어요. 그런 다음에 얘들을 이쪽에다 내리면 될것 같아요. 돌아다니면서 계속 싸우면 되겠죠. 아 시간 애매한데 이거 옮길 수 없나? 옮기고 싶지만 어쩔 수가 없네요. 자 그리고 이쪽도 지금 나무가 남아 도니까 막을게요 이러면 될것 같고 아이고 또 애들이 슬퍼하는구나 술집 어디갔지? 여기 사람 좀또 이렇게 채워 놔야 될것 같아 아 됐다 자 올릴게요 후잇. 완벽해요 예, 저녁만 됐을 때 어떻게 될지 좀 판단해 봅시다. 자얘들 가지고 유인합시다. 유인해야 돼. 자 이리와 이리와. 이리 오시고. 이리 오시고. 자 내가 멋진 대로 안내해 줄게. 자 이렇게 유인을 할게요. 유인하면 돼요. 얘들 죽이고. 자, 잡으러 갑시다. 이 아이들. 지금 늑대들이 여긴 처리하고 있죠. 오케이, 좋아요. 우린 여기서 대기하면 돼요. 얘는 얘가 커버할 것 같고 여기서도 커버할 것 같아. 거기다 죽어가죠. 야 행복하다. 야 앞으로 1일밖에 안 남았어요. 아 그러지 말고 아니야 싸울 필요 없어. 왜 싸우려고 그러니? 자, 튀어 튀어 튀어. 그냥 그냥 싸우지 마. 싸우지 말고 돌아와. 자 돌아오시고 집으로 가세요. 자한명 죽었죠. 자 이제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인데 얘도 이쪽으로 가라고 지시 내리고. 아니, 얘널왜 이래? 아, 길이 이렇게 돼 있었구나. 그래. 자, 마지막 방어 또 여기에요. 음, 그러면, 타워를 또 만들어야겠죠? 여기다 만듭시다. 자, 이렇게 하고, 공선 전차를 만들 수 있나요?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것도 남아 돌고, 뭐, 거의 다 해결이 된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톤 월러 업그레이드 시켜놓고. 크. 멋지네요. 사실 여기 있는 돌을 먹고 싶긴 한데, 그쵸? 그러려면, 이 먹는 것까지 같이 챙겨야 돼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포기를 했고. 네, 그건 다음 기회, 다음 기회에 합시다. 자 만약에 대비해서 이쪽도 자 이렇게 벽을 좀 감싸 놓을게요. 어차피 여기 또한번 오니까 그 유인을 하면 될것 같아요. 멋지죠? 자 여기는 거5 0 0되면 마지막으로 공성기계 하나만 더추게 하고 여기 아니면 이쪽에다 달게요. 어차피 침략은 이쪽에서 오니까 이렇게 올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 달라고요. 뭐, 여기다 달아도 상관없고요. 됐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만들게요. 호잇. 그리고 이쪽에다가 타워 하나 더 짓고. 어차피 돌이 남아 돌기 때문에 돌 타워 하나 만들겠습니다. 여기다 만들게요. 음, 완벽해. 거의 다 만들어 가죠? 자, 부착시킬게요. 오잇 이제 끝난 것 같아요. 네, 여기도 이렇게 벽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병력 가지고는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 자 여기도 그냥 벽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됐어. 나중에 연구 개념까지 생기면 아이도가좀 올라갈 것 같긴 한데 그것까지 생기면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솔직히 자, 일단 이쪽에다 봉차 지어져가지고 농사 좀 효율 좀 올립시다. 뭔가 플러스 시켜준다고 했는데 효과가 있나요? 어, 올라가네요. 제가 한45 정도 올라갔죠. 그러면. 아직까지 미리 많이 없기 때문에 굳이 얘를 더 지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지역당 하나씩 미래 생산에 대한 기복보더스 50%. 여기에 미리 있죠 근데 저기까지 가는 건 미친 짓이니까 일단 내버려 두고 자 벽을 이렇게 만들게요 아 너무 많이 쓴거 아닌가? <웃음> 잠깐만 나중에 이쪽으로 쳐들어 오려면 어떻게 하려 그래? 뭐 여기다 몇개지어두는 것도 방법이긴 하죠 이렇게 두 개만 지어놓읍시다 만약에 대비해서 대비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갑자기 색산량이 또 줄어들기 시작했죠. 누구지? 누가 또장난 치고 있는거지? 머리 아프죠? 자 풍차 생산량 좀 올릴게요. 이해가 안되네. 자 배치도 한번 볼게요. 이제 다돼있죠 이게 계절이나 그런 개념이 없는데 갑자기 그러네요. 그렇죠자 얘도 유인하기 위해서 일단 이쪽으로 빼고 술집을 더 지을게요. 여기다 지으면 되겠다. 애들 행복도가 낮아져서 그런 걸 수도 있는 것 같아. 요 이리, 이리 와, 이리 와. 그냥 튀어, 튀어. 자, 저녁에 왔습니다. 양갈래를 오네요. 일단 이거는 얘네들이 좀 유인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유인합시다. 자 이리온 이리온 자 이리온 아 일단 얘들도 툭 섞있네 이건 좀리스가 크죠 일단 튑시다 자 이거는 됐고 자 이쪽으로 갈게요 아이고 우리 애들 많이 죽었다 어, 어쩔 수 없죠. 어차피 마지막 날이니까 이렇게 싸울게요. 아, 우리도 많이 죽는다. 자 이거 잡아주시고 가능할까? 가능할 것 같긴 해요. 더 이상 조종사 없죠. 뒤에 좀 침략이 왔는데 얘들이 예, 알아서 잘 잡고 있어요. 아 잡으러 가야겠다. 잡으러 가야돼. 아니 요얘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야 돼. 일단 빠져나온 다음에 얘 잡을게요. 자, 쏴주세요. 어잇 죽나? <웃음> 제발. 야, 너왜 이렇게 명중률 안 좋아? 자, 얘가 움직이면, 튀어야 돼요. 나 이, 이쪽으로. 파워들이 있으니까. 도움을 받아야 돼. 그래요. 아 살았어요. 시, 이제 시작이라고 말도 안 돼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0일짜리 플레이를 한번 해봤죠. 근데 여러분들은 감이 잡히시면 이렇게 무제한까지 플레이가 가능하시긴 할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10일 되니까 발석차도 나, 나오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좀 쉽진 않을 거예요. 근데 뭐 나중에 교회나 그런 것도 많아지고 하다보면 어떻게든 버티겠죠. 자 어찌됐건 이 게임은 뭐 15,000원 가지고 즐기기엔좀 괜찮은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이번 게임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은 나머지를좀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자이 게임은 여기까지만 진행하고 다음번에 다른 게임을 찾아뵐게요.